한적하니 커피라도 한잔해도 되겠구만음 오늘은 블랙으로 할까 음, 맛있지 블랙 어어 어 놈이 <놀람> <놀람> 빵빵거리고 난리야! 야 어어 <놀람> 응? <놀람> <놀람> 어 당신 미 어어 비키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하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빵 어어 리어 어어 어 이 아줌마가 당신 미쳤어? 아줌마가 빨리 들어가야 다른 차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비키던가 들어가던가 둘중 하나 하란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진정들 좀 하시고 어? 어? 어? 아니, 당신이 뭔데 진정하란 말이야? 어? 어? 생각보다 미쳤는데 어, 경비 씨이아줌마 글쎄 한 20분 동안은 아파트 심로에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아 그렇군요 아줌마, 혹시 몇통몇호 몇호 가시는데요? 어? 그걸 왜 묻는데? 어? 어, 네가 알아서 뭐하게? 아? 어? 아니 글쎄 몇통몇호 몇호 가는지 알아야 차단기가 열리니까. 어? 아, 됐어. 아나나갈 어, 어, 거야. 아유 어, 비켜 비켜. 어, 어? 어? 아줌마 기다리세요. 어? 어? 어 비켜 비켜. 아? 어? 기다리세요. 뭐야어 니가 기다리라면 내가 기다려야 돼? 어? 니가 교통순경이야 뭐야? 어? 아니 기다리시라고.. 어? 네, 기다리든 말든 내마음이야 어. 저리 꺼져! 경찰이라 불러! 아, 경찰 불렀으니까 기다리세요! 잘했어! 근데 이제내 앞에서 꺼져! 아니 이러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왜 말해줘야 되는데? 어? 말이 안 통하는 아주머니시네 어? 말이 안통 j 안건 b 빨 빨리 눈앞에에서 a 져아지지 아빠 어어 a 방방아 j a Abuja, a b 방이 a Abuja, Abuja, Abuja, a b u 이 a a b u 이 a a b u j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줌마 뭔데? 뭐요? 우리 아빠한테 설마 꺼지라고 소리친 거? 어, 아니 그 그게 어, 어, 그게 아니라 죽고 싶지 않으면 죽고 꺼져 어, 어? 어 미안합니다 어, 아이, 죄송합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어 미안합니다 어! 한방아 두방아 그러면 안된다니까 왜또을 했어 어이. 여보 오늘따라 더 보고 싶소 음. 어이, 캠스 나 지금 마순 잘좀 돌고 올게 어그래 내가 보고 있을테니 잘 다녀오도록 해아 어, 알겠어 알겠어 조심하라고 자라나니까 역시 커피를 조금... 어이? 여보세요? 어휴! 어. 10집 1445! 신가소음 때문에 죽겠어요! 좀 뭐라고 좀 해봐요! 어왜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아. 네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예비 해보도록 할게요. 에이. 계세요? 계십니까? 아, 누구세요? 아, 무슨 일로? 아, 아니, 그 침단 소음 때문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너무 시끄럽다고 하세요. 하, 웃어요? 애들이 좀 뛰어놀 수도 있지. 아니, 아저씨, 아저씨는 애도 안 키워봤어요? 이 정도는 애 키우는 집안에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이 집에서 좀 힘들다고 하는데 좀좀 시간을 실수 있는... 아 됐고 아저씨는 내려가는 김에 이거나 버려줘요. 응? 어? 어? 이 이걸 제가 왜? 아뭐 어차피 관리실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가는 김에 좀 겸사겸사 해주시면 안 돼요? 어휴, 다음부터는 이런 거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아휴 시끄러 애들도 좀어 조용히 시켜주시고요 응. 이게발 들거울게 있어서요 어, 그럼 이 쓰레기 아줌마가 버리면 되겠네요 아부러 그냥 손에 묻은 김에 좀 해주세요 좀아 예. 에잉, 정말 한숨만 나오는구만 이제 커피나 좀 먹어볼까 어, 아저씨 저 지금 옮기는 것좀 도와줘요 빨리 좀 나와 주실래요? 저거 좀 꺼내 줘요. 무거워서 산등 나갈 것 같더라고. 너안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어, 빨리 좀 꺼내줘요 우리 또리 산책 갈 시간인데 꽉! 네? 이걸 어떻게 혼자 듭니까 아줌마? 어? 같이 좀 들어요 아줌마 예? 그렇게 힘이 없어서는 경비일 하겠어요? 경비일 그만두고 싶어요? 아니 아파트 경비를 뭔 이런 할아버지를 세워놨대? 어. 옥수수 경비도 제대로 못하는데. 응? 더 이상 날 자극하지 마. 하, 됐어요. 오늘 집에 남편을 시키기 싫어서 부탁한 건데 이럴 거면 그냥 남편 불렀지 시간만 버렸네. 어, 둘, 오, 오, 첫째. 엄마. 아,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우리 똘이 놀라게. 어, 아, 똘이 괜찮아. <놀람> 강아지랑 옆에 있는데 니가 뭔데 경비를 그만두라 말이야 아! 아파트 경비가 이런 일 하라고 있는 줄 알아? 아! 내가 니네 집사야? 음,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내가내 몸으로 일해서 아파트에서 돈 받는 건데 니가 월급 주는 것처럼 외감질이야 아! 니가 외감질이야 라고요 응. 아파트 관리비에서 따박따박 돈 떼가는 거 당신 내 월급인 거 몰라? 이, 이 옆에 니가 내말투야경비 n 하는 밑바닥 있생주제 o i n g 니니까찔 t 서말 못하는 거 a 그다다 d o i 서 그런 거예요, 아저씨. r e what I'm doing. 아 진짜 이래서... 진짜 이래서 문제라니까 문제. 가 g 어딜 가? 어? 어? 어? 어? 다, 다, 당신은 신은데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그, 너, 너, 너, 너, 너,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는 좋아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